It got fixed after that, and I double checked to make sure it, it's working. Don't worry about it. 어, 잘했어요. 어, 발음 쩔었어. 내가 지금 제대로 된말 말, 발음 밝혀줬고, 너가 네. 또 제대로 된 발음 또네가또 따라 했고, 그리고 음. 그 소리만 들어도 어떤 뜻인지 이제 알게 되잖아 이제. 네. 어, 이렇게 하는 게완벽한 이거 다한 다음에 이제 문제도 풀지나? 네. 어, 문제도 푸는 것도 해, 잘해야죠, 그죠? 음, 오케이. 음. 자, 그 다음 또. 그다음에 응. 뭐, 마지막 어. 그 확인을 하는 편이 낫다. 어, 뭐하기 위해서? To make sure 그,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 뭐 모든 준비가 것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낫다.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문장 다음에 투구 정사 나오면 거의 뭐하기 위해서 해석하자, 해석자 아, 어. 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되는지 네.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체크를 하는 편이 맞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해봐. I'll go get it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응. 어... 가져올게. 가서, 가서, 가져올게 가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가면 되죠. 자, 그 다음 또, 어, participate가 뭐예요? participate. 아, 그, p a r t 아, 씨, 잠시만요. participate. 에이씨, 아, 아, 아, 아, 아, 네. 내씨씨막 네. 쌍욕해도 돼. 괜찮아. 네. 어. <웃음> 어. 아. 어. 이게 그세 번째 그거였는데, 그, 참가하다, 맞아. 맞았어요, 참가하다. 어. 오늘날. 어. 우리는. 어. 어 우리 스스로를. 자신, 자신을. 어. 고립된 상자에. 어, 착각, 현재 알려 느낌을, 어. 많은. 많은 고립된 상자들. 그리고 집들. 자동차들. 어, 좁은 방들에. 우리 스스로를 뭐 해왔다? 스스로를 고립. 가져왔다 고리식 가져왔다, 그렇지 쭉 네. 오늘날부터 쭉 가져왔다. 네, 그래서 초보 정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